몇 개씩 뽑죠 인건비 요즘 참 비싼데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그 절감이 됩니까? 어 지금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도? 네스페인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벌써 벌어졌어. 이 희마리가 없으니까 얘가 이거 한번 잘라보실래요? 이 희마리가 없어요 이게 희마리가 이게 희마리가 없으니까 벌마늘이 되는데 이 케이마늘은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예? 어, 힘이 있어가지고 몇 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개. 그리고 이쪽은 많아. <웃음> 풍선 만늘의 특징이 또 있대면서요? K 만은 아닙니까? 네. 당연히 특징 이 있죠. 네. 우리 몽고 반점 아시죠? 몽고 반점. 자, 어머. 아 여기도 지금 또 몽고 반점이 생겼네요. 네. 이야. 지금 보십니까, 이거? 이게 바로 케이마늘 홍산마늘, 몽고반점 네, 저는 지금 충남 홍성에 마늘밭이 남아있는데요 이 마늘밭은 신기하게 기계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손으로 쑥쑥 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즘같이 인건비 비싼 시기에 어떤 마늘에게 이렇게 지금 쉽게 쉽게 파올리는지 오늘은 이 마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마늘인데 이렇게 쑥쑥 뽑혀요? 홍성마늘이고 품종은 홍산입니다. 아 이게 홍성마늘이고 품종이 홍산마늘이요? 예예 품종홍산입니다. 아... 예. 아니 다른 마늘은 기계로 하는데 예. 여기는 손으로 해요? 어 마늘이 뿌리가 끊어져요. 굉장히 강한데 끊어지죠. 몇 개씩 뽑죠. 다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털 시간도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와서, 어, 땅이 딱딱해질 때는 흙이 기계도 못 됩니다. 못 들어가죠. 그럼 결국은 창으로 캐야 되고, 줄기가 아까 줄기가 쓰러지니까 창으로 캐면 진짜 마늘도 상합니다. 창을 찔리고. 음. 기계에 들어가면 흙덩어리를 붙들고 하니까 흙을 털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일반적으로 대서만은 스페인 사는. 일반적인 스페인산이나 모든 마늘들이 수확 시에 되면 잎이 다 말라 말르거든요. 홍산마늘은 지금 이게 안 말랐어도 캘 시기입니다. 어이 후보가네. 네. 이게 이때까지 이게 건강하게 유지돼요. 어. 그럼 캘시기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뿌리가 끊어지면 캘 시가 된 겁니다. 뿌린 끊어. 뿌리가 금방 끊기네. 네. 야 이것도 참 인건비 요즘 참 비싼데. 얼마나 올해가... 이게 그 절감이 됩니까? 어, 지금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도 네. 10명 쓸 거, 대미해 먹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이거 아까부터 해서, 어, 7명. 7명이 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 이거를? 네, 반 이상을. 7명 산 거, 이거를? 네, 반 이상. 반 이상 남았던 거예요. 와. 뭐, 일반적으로 흙털 필요가 없으니까. 어 그냥 뽑아 놓으면 돼요. 아, 이건 진흥청에서, 어, 2015년대, 어, 품종. 만든 홍산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제부터 심으신 거예요? 제가 2018년부터 심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 전국 롯데마트 110개 지점하고 한오로마트 150개 지점 그리고 쿠팡 그래서 지금 어좀 있으면 다음 주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K마늘 홍산마늘 이제 알겠죠 대서마늘이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80%가 네. 지금 스페인산 대서종입니다 연간 5,800톤 200억의 스페인산 마늘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되는 것도 거의 99%가 중국산이고 중국산, 스페인산입니다. 고민들이 알까요? 이거를? 잘 모릅니다. 아는 거는 의성마늘, 어. 단양마늘, 서산 육종마늘만 알고 있죠. 근데 그 마늘은 점점 어, 고령화되고 캐기 힘들고 홍성에서는 네. 이 홍산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50 농가 정도 됩니다. 많아졌네요? 전국 처음에 한두 농가에서 지금, 지금 무려 4년 만에 250 농가로 됐고, 재배 면적도 전국에서 지금 12, 1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 홍산 마늘의 10%? %가? 예, 65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가격은 어떻게 봤습니 가격은 저희가 30% 정도 가격을 더받습니다 아, 그럼 스페인산보다 훨씬 더 고가네요? 그렇죠. 어... 기능성이 스페인산은 보통 13쪽에서 18쪽 나오지 않습니까? 까기가 힘들죠. 근데 홍산은 지금 재료종 육전에서 8쪽, 9쪽 이상이 안 나옵니다. 어유 힘이 있어가지고. 자, 몇 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리고 이쪽은 많아. <웃음> 홍산마늘의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K마늘 아닙니까? 네. 당연히 특징이 있죠. 네. 우리 몽고반점 아시죠? 몽고반점. 네. 어머 아 여기도 지금 또 몽고반점이 생겼네요? 네. 이야 지금 보십니까 이거? 이게 바로 K마늘, 홍산마늘, 몽고반점 일반적으로 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싹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이거싹 나면 벌레 버려, 벌레 되잖아요. 싹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무늬 네. 있잖아요. 녹색 반점이잖아요. 엽록소 성분이 크로로필이 다섯 배에서 여섯 배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크로로필 성분까지 함유된. 네, 그게 다섯 배 여섯 배나 높기 때문에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서마은 줄기가 아주 종이 짝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뻥 뚫렸죠?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누르면 들어가고, 좌우로 이렇게. 희마이가 없어, 희마이가 여기에 비해서, 우리 K마늘. K마늘을 한번 짜. 자르... 라 이게 워낙 단단해요. 소리가 담겨, 단단해, 소리가. 그리고 안에가, 얘는, 오 돌땡이야. 이거 돌땡이. 꽉 단단해가지고, 이게 벌마늘이 안 생길 것 같아. 안 생기죠. 절대 잡아주기 때문에 벌마늘안 생깁니다. 얘가 꽉 잡아주니까. 스펜산은 이렇게 되죠. 스펜산은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벌써 벌어졌어. 이 희마리가 없으니까 얘가 이거 잘라보실래요? 이 희마리가 없어요. 이게 희마리가. 이게 희마리가 없으니까 벌마늘이 되는데 이 케이마늘은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 홍산마늘은 다 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장성도 좋고요. 얼마나 더 저장성이 오래 갑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어, 바람 잘 불어서 는거 말리면 건조가 잘된 마늘 같은 경우는 스페인산 같은 경우는 10월달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래종 마늘과 홍산마늘은 어, 내년 3월까지 어, 가능합니다. 음... 싹이 안 나온다면. 싹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지금 아직도 홍산마늘을 모르시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 저희가 농민들 많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 재작년부터 해서 마늘 값이 폭락하고 작년에 조기 폐기했는데 어또 우리가 워낙 더 많이 심다 보니까 조금만 중국에서 같은 스페인산을 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금만 마늘 값이 더 많이 들어고 많이 뭐 어, 풍년이 되거나 아니면 수입을 해오면 우리나라 마늘은 스페인산을 심으면 결국은 가격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K마늘, 홍산마늘은 지금 전국에 점유율이 지금 마늘에한 2% 3%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수확, 어, 수확하기도 쉽고 그리고 기능성도 높고 이 마늘이 점점 어, 우리 K마늘 이 크, 마늘 끝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속일 수 없는 마늘 홍산마늘입니다. 맵죠? 음. 알싸하죠? 알리신이 45%가 높습니다 이게. 알리신이 원래 마늘의 가장 큰 특성이 알리신인데 알리신 45% 높고요. 그럼 앞으로 이 K 마늘, 네. 우리 홍산 마늘이 어마어마한 잠재성이 있다는 걸요. K 마크가 붙여져 있죠. 녹색 이 K 마크 <웃음> 절대 잊, 잊지 마시고, 요거를 봐야 바로 국산이다. 네, 국산이다. 국산 마늘의 표시 몽고 반점. 앞으로 이 K 마늘의 횡보가 앞으로 궁금해지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 6월 24일부터 네. 전국 롯데마트 110개 지점에 롯데마트 10개, 10, 110개 지점에 110개 지점에 판매가 됩니다. 야,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대한민국을 앞으로 빛낼 이 K 마늘이 홍성에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앞으로 이 외래종을 좀 삼가하시고 네. 국산을 많이 심어서 전세계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